예, 영세 최근에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이 새로 업데이트가 됐대. 빨랑 접속해봐. 어, 나 그거 아직 안 해봤는데?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다운로드 나 해. 자, 봐봐. 이렇게 다 죽이면 되는 거야. 음,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? 어, 뭐야? 그렇게 잘 숨어있으면 내가 쏠 수밖에 없잖아. 미안. 어, 어? 뭔가 이상해. 어, 뭐한 거야? 하하하 역시 용산의 안마야 아니라고 듣겠네어 뭐야 감히 루시퍼 니 능력 인간에게 쓰다니 그럼 매정한 짓을 할 수가 다인나아그 음, 그게 인간이 제 정체를 듣기 싫다 해. 으아, 으, 나를 죽이다니 이 한방마야 뭐야. 뭐야 사탄을 죽이다니 저런 나쁜 놈 군대들아, 루시퍼를 전부 다 잡으러 가도록 하라. 뭐야, 루시퍼 상급악마 아니야? 아, 죄를 지었나 보다.